근 우리 그 사업자 등록할 때 집에서 주소 적어놓으면 사실은 나중에 찾아오고 막 그럴 수 있거든 나 예전에 한무실 우리 집 주소로 내가 적어놨더니 찾아와가지고 지, 진짜 만나가지고 무조건 물건을 사고 싶다고 집도 근처인데 만나서 얘기하면 어떠냐고 어떤 고객이 연락이 왔던 거야 근데 막 그러는 진상들이 사실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요즘에 집에서 도 창업을 많이 하는데 그 개인정보를 좀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하고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따로 사무실도 많이 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상품 사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아니면 송장도 여기서 뽑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무실을 썼을 때 사실 좋은 점들도 조금 있기도 하거든 그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하면 근데 또내 맘대로 일어나고 내 맘대로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이 지금 집중못할 수도 있어서 한몇 달만이라도 초기에라도 나는 사무실을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초기 창업자에는 그래서 이런데 와가지고 우리가 쓸수 있는 공간들을 좀 볼거야 오늘은 그래서 여기 사무실 공간들도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보고 그리고 여기 또 뷰도 되게 좋거든 여기 뷰를 좀 바라보면서 30층에 이 뷰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저기 휴게실도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 사진 촬영할 수있는니 스튜디오랑 강의장도 다 있어 그래서 이런 데로다 구경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응. 내가 또막이 찾아오면 미팅룸이나 이런 데에서 좀 조용하게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거든. 응. 그래서 그런 공간들, 그런 데 응. 같이 둘러보면서 여기 구경하면 뭐 좋을 것 같아서. 응. 응. 그러면 저기 구경하러 가볼까? 응. 이거 잠깐 그냥 내또도될것 같아. 자. 응. 지우야 이게 뭔지 알아? 응. 우리 생명과도 같은 거야. <웃음>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가 성장을 다 손으로 어야 돼. 손으로 이렇게 수기 송장을 쓰면 택배가 많이 들어와도 문제? 적게 들어와도 문제? 이게 손이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다가 편의점 택배를 보내면 이게 눈치도 엄청 많이 많이 거든 편의점 택배 의 송장에 보면 바코드가 세 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른 개를 택배로 보내자 그러면 서른 장이 쭉 나와 찡징찡 나와 근데 문제는 이제 택배 봉투에다가 이거를 붙이고 아저씨한테 주면 아저씨가 서른 개를 세 번씩 이거 아야 이거 되는거야 그럼 90번을 하니까 나한테 겁나 눈치를 준다고 그러면 되게 뻘쭘하게 이렇게 서있다가 이렇게 하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계가 있는거는 정말 사랑인거지 지혜 응. 이게 뭔지 아는 프린트 제인이 <웃음> 생각보다 이게 프린트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상품을 하다보면 은 팩스 보낼 일도 많고 스캔해야 되는 것도 많고 복사해야 되는 것도 많고 사업자 등록을 이제 내가 만약에 지마켓 옵션 11번가 있고 코코빵 UFT 뭐 스마트스토어 뭐 아니면 뭐 GSE 샵부터 시작해서 12대 쇼핑몰이라고 하는 그곳에 다 입점을 하려고 그러면 서류를 하물며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이걸 우편으로 받는 사람도 들 있고 팩스로 받는 회사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초기에 창업을 할 때는 이런 기기가좀 필요해 계약서, 인감증 뭐 이런 것들을 다 스캔을 받아가지고 리가 서류를 다 준비를 해놔야 되고 어쩔 때는 다 팩스로 또 보내야 될 때도 많아 요즘 시대에 픽스라는 게 어찌 말이 되냐라는 <웃음> 생각도 할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쓸 일도 되게 많기 때문에, 나는 집에다가 사실 이걸 또 사기도 좀 되게 애매하고, 이것 또, 이거 다 빨리 짜잖아, 또 생각보다. <웃음> 응, 쓰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좀 활용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 그런데다가 뭐 와이파이도 공짜로 쓸 수도 있고, 택배박스 같은 것들도 여기에서 직접 살 수도 있으니까 음, 이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집에서 내가 창업을 하면 다 사야 되고 굉장히 또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또 귀찮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네. 그러면 우리 저기 스튜디오 한번 보러 갈까? 네. 여기를 잠깐 들어가 볼건데 혹시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으니까 뭐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웃음> 들어보세요. <웃음> 음. 여기가 그 스튜디오인데 사실 우리가 이미지를 판매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진들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웃음> 그래서 여기에 사무실 쓰면 사실 제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내 생각에는 스튜디오를 쓸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 여기에 보면은 조명이나 룩스테드 요즘에 굉장히 이거 핫하게 달리는 룩스테드. 여기 이제 조명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잘 사용할 줄몰라도 여기 강의도 열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 이용하는 방법들은 다또 배울 수도 있어 그런 데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딱 보류 같은 거는 이런 데 걸어놓고 여기에서 스팀 다리미로 딱 이렇게 쓰면서 바로 옷도 또 다려가지고또쓸 수도 있고 그런 데다가 이 배경지 자체도 사실은 또 바꿔서 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뭔가 뭐라 그럴까? 모델컷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음, 여기서 찍을 때는 훨씬 난리하게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안쪽에 보면 이런 집기들도다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돈을 다 내고 뭐 마네킹도 사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촬영 장비도 살 수도 있고 누끼 사진 찍는 저런 장비들도 살 수도 있거든? 근데 저런 것들도 굳이 우리가 안살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같이 안쪽으로 잠깐 가보면은 얘가 생각보다 쓰임이 많아요 우리 누끼 사진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혹시? 아니요. 배경 하얀색에 상품 안에 딱 올려져 있는 아, 사진 찍는걸 요즘 눕기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네. 그런거 찍을때 이런판을 갖다가 쓰는거야 음. 여기에다가 상품 올려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조명을 주고 뒤쪽에서 조명을 주면 상품이 약간 입체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림자도 안생겨서 훨씬 더 상품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찍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집에다 갖다 놓고 쓰면 사실 공간이 없어요. 조명 갖다 놓지, 이거 갖다 놓지 뭐 그러면 사실 나도 집에서 다시 원룸 살때 혼자서 사진 찍는다고 주얼리 사진 찍고 막한다고 이거 갖다 놓고 이거 다 중고나라에 또다 샀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이거 다 사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집이 내가 화장실 갈 공간도 사실 없어지는 거야. 근데다가 저걸 보관을 해 놓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저 조명이 또 무거워서 또 부피도 커가지고 내뜰 데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혼자서 이거 할때 생각보다 좀 힘들었고 지금은 갖다 버려버렸거든요 그래지고 사실은 이런 사무실에 이런 스튜디오가 다 마련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 조명이랑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거울 에 모습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런 공간들을 이용하면 좋지 붙여놓는 이런 전신 거울이 있는 스튜디오를 또 찾아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으려고 또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다쓸수 있다는 거. 음. 좀 마음에 드는 것같아 우리 이번에는 저기 있는 교육장 잠깐 보러 갔다 오자네지혜 여기가 어딘지 알아? 아니야 정말 몰라? 몰라요 <웃음> 여기 바로 교육장이야 내가 돈 버는 곳이지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가지고 수업을 하거든 근데 벌써 온지한일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수업을 하면 좋은 게 진짜 실제로 쇼핑몰을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고 시장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오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창업자들을 만났던 것 같은데 쉐어 오피스 보다 여기가 가장 좋은 점은 사실 교육장이 있다는 것 같아 쇼핑몰 교육도 바로 받으면서 쇼핑몰 창업을 실제로 할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가 이게 아, 장경이 예. 너무 좋아 음. 그래가지고 난여기 좋아하지 여기 좋아야지. 저기 우리 다른데도 한번 구경 그 갔다 오자 네. 우리가 집에서 택배 쌀 때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번잡스럽잖아. 바닥에다가 택배 이렇게 쌀 것도 깔아놓고 테이프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되고 그리고 상품 재고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되고 그럴 때좀 까다롭잖아. 그래서 이런 데에 와서 우리가 사무실을 이용을 하면 여기 창고, 여기 선반을 우리가 또 이용할 수가 있어. 여기 선반에다가 상품도 올려다 놓고 택배를 딱쌀때송장 뽑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패킹을 막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를 딱 포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저쪽에다가 택배를 놓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찌 보면 고객들이 상품이 파손돼서 왔다고 우리한테 얘기할 때가 있거든, 가끔은? 그렇게 상품이 파손됐다고 와서 얘기를 할때 우리가 사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패킹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지,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패킹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 시간에 저기에 있는 CCTV가 우리를 다 쳐다봐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킹을 할때 상품에 하자가 없다라는 우리가 상품들 다볼거 아니야? 그럴 때에 어찌 보면 우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또될 수가 있지 근데 집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싸게 되면은 쌀때뭐 그렇다고 핸드폰을 켜가지고 그래 포장할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때좀 힘들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공간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지 게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바로 이 자리에서 포장을 한 다음에 이 택배를 또 우리 옆으로 가면은 택배 아저씨가 바로 저기에서 가져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택배를 어찌 보면집 앞에 갖다 놓고 어디에 갖다 놓고 해서 택배 아저씨 가져가세요 수고하세요 아니면 택배기사 아저씨 올 때까지 이렇게 집에서 막 동동동동 기다렸다가 택배를 이렇게 전해주게 되면은 사실은 되게 우리가 그 아, 아저씨만의 아저씨손꼽아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패킹을 다 해가지고 저 옆쪽 공간에다가 택배를 가져가 놓으면 아저씨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분실 염려도 이런 CCTV들 다 지켜봐주고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할 수 있는 거지 응. 우리가 그쪽에 택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가서 같이 볼까? 바로 이이0만 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택배를 포장을 해가지고 가져 놓으면은 기사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택배를 수거를 해가시거든 음. 근데 어찌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덩그러니 올려놓는다고 해가지고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도 다 CCTV가 다 촬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택배 배송하는 이쪽이라고 뭐 얘기를 해 놓으면 어찌 보면 우리 재고랑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랑 이 네, 상품들이 섞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데다가 이 택배들을 또 아저씨가 수거를 해나가시면은 저녁부터는 또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품을 또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훨씬 더 이용해주면 괜찮 않을까? 기사님께셔 돼요. 바로 저렇게 글로 가는 거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택배가 왔는 거. 대고로 사게 됐을 때 여기다가 택배가 이쪽에 오고,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가면 되고, 이쪽 같은 경우는 택배를 보내는 쪽. 그래서 우리가 택배를 보내는 쪽. 음. 이렇게 하면은 수거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더 편하게 아저씨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질 수 있는거지 음. 지효야 여기는 우리가 가끔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미팅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가 또 있거든 그럴 때 여기 있는 미팅룸을 쓸수 있는데 어찌 보면 뭐이 회의실로도 쓸수 있고 여기에다가 칠판에다가 뭐 마케팅? 미팅 같은 거할 때에도 이런 데 쓰면서도 할수 있고 제가 필요할 때 여기에다가 기록만 해가지고 쓸수 있어서 좀 편하게 음, 사람들 만날 수 있다는 점? 그런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가 혼자서 쓸 수는 있는데 여러 명에서도 같이 또 쉐어 공유로 이 자체에서도 여러 명좀 구해가지고 하기도 하거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얘얘기해주면 응. 외롭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럼 또 친구도 될수 있으니까 훨씬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사무실 비어 있으니까 잠깐 들어려봐요 응? 응. 되게 응. 좋다고 치근데 네. 응. 네. 뭔가 여기 밖을 바라보면서 <웃음> 우리가 커피 어, 한 잔, 아, 그렇지? 커피 한잔 하면서 요또 <웃음> 이거 비행기에서 자꾸 날아다니고막 그러니까 자꾸 해외로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있지? 네. 열심히 걸어가지고 <웃음> 그냥 좋은 사무실도 좀 쓰고 응. 그럼 좋겠다. 그럼 우리 조금 뭐 열심, 히 파이팅. <웃음>